딱 보니 이건 그냥 대회전도 바뀌곤 빠지면 수비까지 이러면 완전 나가린데 아주 좋아 빨리 와 초장부터 분위기 좀 자, 이쪽은 칠 것이 없고 그렇다면 여기서 쳐야 하는데 설까말 단장단은 어렵지 이건 공을 흘려놓는 각이 아니고 잡아줘야 하는 각이라 어렵다고 이? 그래서 이런 공은 종단으로 한번 더 튕겨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근데 뽑아쳐야 하니까 두번째 쿠션을 좀 깊게 보고 쳐 공이 빳빳이 서분께 왔다 잘들어갔다 어? 뭐 다녀? 아이 참, 주같각안들어갔는데요꼭 들어가야 맛이다냐 <웃음> 이거, 대회전 좀안 빠지죠? 빠지긴 빠져 득점은 안되겠지만 그럼 쫑 빠지는 두께로 세게 쳐서 쪼단으로 내려볼게요 창조단군냐뭐 어차피 안되겠지만 함 해봐 와이 길이 또 있었네요 아, 아 그래 네 마이 천부라 야! 와우, 진짜 좋은 공 왔다. 이건 하나짜리가 아니지? 일단 수구를 회전 다 주고, 대회전 태워놓기만 하면, 일적군은 장장단 타고, 뒤돌 포지션이 만들어질 것이오잉? 오케이, 장타 가자. 아이씨, 나미! 응? 어... 진짜 어이가 없네. 그래도 포지션 플레이는 비슷하게 됐네 <웃음> 대회전을 치긴 쳐야 하는데 아니 뭘 고민하세요 칠게 하나뿐인데 치긴 치는데 신경 쓸게 한두가지여야 말이지 꿀팁 하나 드릴까요? 자꾸 살짝 쥐고 쳐보세요 역회전? 음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럴까 그럼? 뭐야 꿀팁 고맙네 Bravo.